이메일의 9번째 리뷰 짠! 멕시카나 까르보 불닭스킨 가격은 뼈 18,000원 순살 19,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렌입니다 멕시카나와 사명의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까르보 불닭스킨 리뷰인데요 처음에 봤고 불닭스킨이 잘못 온건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맞게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멕시카나에서 이제 보여주는 제품 비주얼에는 진가루가 안 뿌려져 있어서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실 때 불닭 마요소스를 같이 주시네요. 지금 행사기간이어서 미니 핫도그도 받았는데, 헉, 정말 작아요. <웃음> 음, 어, 좀, 짜다. 근데 전체적으로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맛과 향이 많이 느껴지네요. 처음엔 되게 뭔가 크림의 부드러운 맛이 많이 느껴지다가, 끝에는 확실히 그 불닭의 그 매콤한 맛이 있네요. 약간 매콤하고 고소한 느낌? 지난 2월에 불닭치킨이 나왔을 때 인생치킨!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 신메뉴는 어떨까 궁금했었거든요 일반 양념치킨은 단맛이 강해서 쉽게 물릴 수 있는데 근데 이 까르보 불닭치킨은 이 매콤함으로 느끼함을 잡아줘서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먹게 되는 중독성이 강한 맛? 크림맛이 그 매운맛을 중화시켜서 어, 매운걸 못드시는 분들에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념은 좀 많이 짭짤한 편이어서 음, 밥이랑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재구매 하게 된다면 따로 불닭볶음면 하나 끓여가지고 같이 먹어보고 싶어요. 뭐 순살치킨에 시켜서 같이 얹어서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어, 진짜 근데 좀 많이 짭짤해요. 이게 이제 또밥한 숟가락 도 넣으면 또 맛있지 않겠습니까? 음밥 말아 먹니까 진짜 맛있어. 어 진짜 밥 여러분 치밥을 해야 돼요. 밥 많으니까 너무 맛있다. 좀 촬영하다가 중간에 빼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적당히 매콤해서 어 다음에 또 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부모님과 같이 드셔도 어,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.